신동보 제동님, 숨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회사 31기 예벽해군존장 신동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하는 해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해군사한학조 국동재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새 소용사 추모주관이자 국방부가지한 안보계리주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안함 비격 11조님과 제6회 새해 소호의 날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언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임전태세로 NNN을 지키다 2010년 작년에 사는 천안함 46 용사들의 맹복을 빚면서 모진 슬픔과 온갖고초를겪 내신 천안함 전우들과 유가족분들께 높은 경위와 함께 위로를 보냅니다. 제가 2004년 제2 전투전단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두 개의 전투고를 재정하여 새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야 모든 함정의 한계에 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일전이 있다. 전우가 사소한 NNL 우리가 지킨다. 라는 고의였습니다. 전우가 사소한 NNL 우리가 지킨다는 고의는 현재 해군 이함대 소의 소관 정면 입구에 개시돼서 그계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다 님들은 가셨지만 우리는 용사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계리를 잊지 못합니다. 처참히 북친된 천암왕과 함께 그대들이 새 바다 속에 뿌린 거룩한 피와 통한의 눈물이 살아있는 저희들의 온몸을 적치고 있습니다. 민들이 다하지 못한 삶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편안히 누리면서도 무심하고 안일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한없이 송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민들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남은 전우들이 깨끗한 고추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지에서 살아두른 지정으로 공황상태의 생존 전우들에게 한 제목을 입혀서 집단 인터뷰를 시킨 자인한 사람들이 어찌 같은 국민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난 2월 말에 전역한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신종 장병들의 피걸는 호수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덕분에 편히 지내면서도 의심했던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저의 의견을 가미한 전우들의 호소를 들려드립니다. 목숨 바쳐 나라 지키던 그들에게 놀다가 당했다고 한 사람들 전우들 다 죽이고 너희만 살아 돌아왔다고 비난하고 폐잔병이라고 한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온갖 의무와 억울 제기한 사람들 대상 대간첩 작전의 주의무라 대잠 능력도 제대로 못갖진 초기함에 경계 실패라 비난했던 사람들 상부의 잘못은 가리고 함장에게 전투 준비태시 미비 혐의로 행사 이끌었던 사람들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신종 당병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멋대로 헛소문을 낸 사람들 폐전한 전장에서 살아돌아 오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 장병들 말은 믿지 않고 적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 아직도 생존 장병들에게 위로는 그냥 살이 깊지 못한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죽지 못해 이 악물고 견뎌내고 있는 천안한 생존 장병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니 각종 보수단체 들에서 연락이 와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현역일 때 검찰 조사와 엄해 힘든 상황에 후배 하나도 못 구해준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모 생존 장병은 보수는 우리를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복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다행만 할 것입니까? 작년 3월 27일 국립대전행총회에서 열린 수해 수요날 행사에 재임 중 처음으로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산 천안름 용사인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여지껏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어요. 한점 풀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요 꼭 대통령께서 이것 좀 밝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 도 변한 게 없습니다 쩝쩝거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면서 뭐면후 여지껏 뭘내기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한마디 했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정서들의 하늘 풀어증이는 그냥 폭친주범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대하여 극진히 한대하고 국방백수와 장병정신전력 기본 거롬에서 북한이 주적이란 내용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 덕분에 살아남아 한가하게 거짓 평화쇼로 국민을 쏘겨먹고 즐기면서도 전한 남장소들의 피눈물을 씻겨주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친몰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에,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면서, 업무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 박영순이 4.7 보궐선거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도, 후보가 되고도 그 당시 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이렇게 원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 10주년 추도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용사들과 고 한주호 준의 고귀한 희신과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평화에 무장해지된 국방부 장관의 참으로 한가한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희신에 대한 확실한 보답은 천안함을 폭침시켜 평화번영을 수장시킨 북한군과 정권에 대한 엄진보복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청와대에서 나으신분 있으면 꼭 전달하세요. 대통령님께. 최소한 천안한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참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 정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들을 과감히 실천하여 예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해군 부대 정문에 게시된 표처럼 우리 바다를 넘보는 자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면 무엇합니까? 당장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여 즉의 도발을 용서치 않음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해를 지키다 제2의 연평의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별로 전산 55명의 용사들의 한을 감는 것이요. 그런 중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기름을 맹심하기 바랍니다. 1단계 북한 증권의전하는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 요구 2단계 법으로 강지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전면 허용 3단계 휴전선의 대북학성기 방송과전광판 가동체계 4단계 시안부 북한 핵폐기 요구 및공세적 한미연합기동훈련 재개 5단계 9.19 남북정상회담 군사부문 합의서 폐기 6단계 4 7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정상간 합의 전면 폐기 7단계 천안한 북친 북한 잠수정 객친 8단계 천안함 폭침 북한 잠수정 발진기지인 비파곳 잠수함기지 무르카 9단계 북한 핵시설 정밀타격 10단계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 와해 세습독재 노예정권 붕괴 북한 동포해방 및 자유통일 조호의 바다를 지키다 전우들은 가셨지만 님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민의 애국심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조국의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충호가의 가사처럼 백령도 파도 깊이 산한 그대, 계레의 가슴 깊이 간직하리 천안함의 영웅들이여 조국을 지키는 불멸의 별이 되어 위대한 국민 속에서 부디 영면하소서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전화남폐격 11주기에 붙여 예역 해군존장 신동보 현상 필수!